마을 입구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차량 통행이 원만한 도로입니다. 집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골목 있습니다. 마당입니다. 좌측에 창고가 있고 우측에 본체가 있습니다. 좌측 창고입니다. 농사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주방입니다. 현재 이사를 가고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용도실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벽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거실입니다. 거실도 넓고 깨끗합니다. 작은 방입니다. 청소는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햇볕은 잘 들어옵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크고 넓고 깨끗합니다. 화장실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당에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마을로 향해 촬영했습니다. 멀리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현재 이사를 가고 집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벽면은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담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뗄감이 아주 많습니다. 나무 보일러가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영덕군 지품면 지품리에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거래 형태에는 매매입니다. 제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71제곱미터 80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잡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주택면적은 68제곱미터 20평 있습니다. 창고면적 19.7제곱미터 6평 있습니다. 지붕은 스라브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 3개 화장실 1개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00년 12월 13일입니다. 방향은 안방기준 남동향입니다. 매매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상호지목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경북포항시 남구대이로 90호 전화번호 010-2487001호 등록번호 4202-1236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 장지모